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 되겠죠 오늘부터 이 천부경 타로카드에 대해서 자 천부경 타로카드가 예전에 일찍 임시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갖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이 테스트를 해본 이 천부경 타로카드가 이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의 카드가 신규 제작돼갖고 통화 카드로 우리가 변신을 해가지고 통화 카드를 변신을 해갖고 이것이 운세를 하고 심리를 하고 운세 상담과 심리 테스트를 동시에 겸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신비의, 정말로 신비의 카드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에, 뭐 점도 있고 사주도 있고 타로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은 학문적인 이 기반이 정말로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처음 더 다르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학문적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없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돼 있다 이론으로 적립을 못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부경 타로카드가 완벽하게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해 가지고 운세상담과 심리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좌는 분명히 특강이 돼. 자 그러면 이것을 특강을 진행하는 데는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이 특강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강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사단법인 사단법인 수지 힐링 상담협회 수지 힐링 상담협회를 이제 출시해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다. 두번째는 이것을 하려고 보급을 하게, 타로 카드가 보급을 하다 보게 되면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간만에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한 그런 마음이 예, 있지? 예, 예, 두근두근합니다. 오래간만에 하는 거야. 네, 예. 유튜브에서 하는 거고. 선생님, 어, 지금 거의 한두달 어, 네. 동안. 내가 거의 라이브 강좌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내가 특별한 바쁜 일이 많아고 라이브 강좌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특강은 이 강사를 양성하는 거다. 이 강사 교육이됩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든 뭐든 것이지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다. 그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 기회를 가지고 온 거야 그 뒤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노력이다 그거는 자기의 노력에 우리는 국한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사 교육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강자가 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을 아뭐또 저걸 타로 강좌 한다고 또 어,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대가 할지 모르지만 은 어지 보고는 이것은 오늘 이 오늘 이 자리를 그 참여하는 사람은 주위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금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이 강사 교육을 하게 된다. 자사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덕에 타로 카드가 점을 치는 걸로 인식을 해왔다. 타로는 점치는, 점치는 걸로 임시했는데 이 타로는 이 점이 아니라 이기서의 운세를 상담을 하고 심리를 이것을 테스트를 하고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진행해야 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대단한 카드가 될지 몰라요. 오늘 이기서 탄생하는 이 천부경 타로는 지금의 타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타로가 사용할 때가 언젠간 오게 될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출발시점에 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해 갖고 강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훈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각 지역에서 타로마스터 상급입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타로마스터를 양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협회도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육 프랜차이즈가 진행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교육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또뭐 프랜차이즈 해갖고 돈 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는 그 시스템이 교육 프랜차이즈라는 것이다 지금 일자리 엄청나게 없죠 그렇죠? 아마 이것이 사상 유리 없이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창출할지도 모른다 미래에 조금 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일자리를 아무리 돈을 줘봐 일을 안하는데 뭐 그제 일 안하는 사람도 돈 줘봐 그거는뭐 예산만 손실이고 아무 소용 없잖아 우리는 남인데 도움을 주면서 일자리도 창출해 가면서 우리는 자기의 능력과 명예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지금부터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강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각 지역에서 유료 강좌를, 협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유료 강좌를 진행하는 거예요. 잘 개별적으로.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협회 차원에서 정해진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협회가 출발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협회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든 것이 간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 예를 들게 되면, 어사협회, 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여기서 처음부다 모든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거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강사 자격증을 잇때면이 협회에서 저 사람만 안 돼. 강사 자격 박탈 해보게 되면, 자기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된 사람들이 오늘, 뭐 아직 도착을안한 사람이 지만은 이렇게 이 도착하는 사람들까지 합쳐갖고 오늘 이 강좌에 첫 번째로 참여하는 사람이 그 핵심 요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진행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남을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갖춰야 될 등목이 뭘까? 내가 남을 상담을 하기로 한다면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등목이 뭘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교육 시스템이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상담 시스템이 올해 2019년도에 이 상담 시스템이 오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DB까지는 완성이 되어있고 타로 카드도 완성이 되어있고 강사 교육이 완료가 되고나면 이제는 상담 시스템은 오픈만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은 사무실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은 상담을 해갖고 충분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 여기는 유튜브 강좌부터 시작했고 모든 강좌들이 진행이 되게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플레이스타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자이 상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상담 원장님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원장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의 한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자 예를 들게 되면 세 가지 덕목이라고 했다 첫 번째 덕목 내가 남을 상담을 해준다 내가 첫 번째 덕목이 뭘까 내가 잘못고잘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생활에 찌달리갖고잘 묶고, 먹고 고 여력이 안 된다 하면 이거 상담할 자격이 좀 부족한 거요두 번째는 내가 상담자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해갖고 과학적인 이론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지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내 네, 주위의 인연관계를 밝혀야 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하겠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세 가지 등목을 갖추고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책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강의하라는 것은 일반 그 타로 카드 갖고 상담을 할수 있는 상담법을 강의를 해라고 하는 거죠 왜? 책도 있지만은 자 거기서 강연인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강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강의는 요것만큼 하지만 은 여러분들 지식은 이만큼 습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만지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절대 섭섭할 수가 없어 타로카에 드 미치고 그래서 지금부터 강사들은 어떻게 타로카드를 손대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교육 두달 교육을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두달 교육을 지금부터 진행하고 그 뒤에 두달부터 본격적으로 타로 카드 갖고 만들어 갖고 그 사이에 책하고 타로 카드가 완성이 돼 갖고 올 겁니다 자 요는 상단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상단시템 스 하는데 이 상단시템은 스 우리가 기존에 뭐060서비스든지 뭐 온갖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래 가지고 건설하게 포장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수리사주의 명예가 있고, 천부경 타로카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강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인 데는 이 상담 시스템에서 기회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이거,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만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직장에 보다 급여 수준은 높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거야? 내가 뭐 광고비를 많은 광고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담시스템에서 상담을 할수 있는 것은 충분한 여러분들이 생활의 급여가 생활의 월급으로서 충분히 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 8시간 인다 사실 어떤 방법 8시간 이상 상담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 하루에 8시간은 근무하고 상담을 8시간 동안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한달 월급으로서 여러분들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하려고 했는데 타로 카드가 완성이 됐어요 천만다행이로 그래서 이 교육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강사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게요 지역에서 강사 강사들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유료 강좌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북경 타로카드는 <웃음>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타로카드를 이렇게 누군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팔았어요. 이제는 이 타로카드는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로카드는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근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개조를 해야 되겠어요? 이 두뇌를 개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레미션, 브레미션, 명상책이 한개 첨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타로 상담법, 타로 천적인 타로 카드 길라잡이. 이 책이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 기법들이 다 동원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게 되게 되면 에, 이 타로 카드만 있으면 저뭐 밖에서 어떤 상담이라도... 다할수 있도록, 명제 선택만 잘하게 하려고, 정리를 잘하게 되면, 어떠한 상담도 다할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서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 타로카드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숫자 품은.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타로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여러분들은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카드 갖고 하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인데, 이 타로카드를 알고자 하는 사람 시간이 걸려도 좋다는 거다. 무슨 기죠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무한정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되더라도 이 셋들을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인데만 판다. 준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인도 판매 안한다. 그 자, 여기 판매 안에서는 우리 저쪽에 우리 한판호있서저박 선생이 음? 자, 내가 이 도움을 받은 것은 우리 저 음? 박선생 따님이 유능한 외툼 작가예요 이타로 카드를 내가 4년 동안 그리려고 온갖 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그린 거야 안 그리지는 거야 돈만 투입하고 시간만 투입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 저작권 이라는 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로 카드를 이 공급하는 데는 저 아빠인데 몽땅 그 권한을 다능기 주는 거야 타로 카드하고 책하고 판매하는 역할은 저기 다 주는 거야. 왜든지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찬가지다. 오늘 혹시 또 민가 민가 해가지고 어? 내가 시간도 없는데 뭐두달 동안 네달 동안 공부하라니까 지급을 하겠다고 여기 안온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인데 이 타로 카드를 하고 싶면 여러분들 교육받지 않으면. 올 자격이 없어요. 타로카드는. 뭐든지 알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죠. 저기서 어떤 기회가 딸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빠인데. 그래서 어저께 사무실 바로 옆에사무실 하고 그것을 관리해서 사무실을 보기도 하지만 기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 차에만 오는 거다 절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거다. 오도 기회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겼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상담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은 여러분들 강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강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이 상담 시스템과 이 교육 시스템은 여러분인데 옛날에 내가 아직까지 이것을 완성을 못 해갖고, 완성을 못 해갖고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세 명. 날려간 사람이 세 명이 있다. 서울의 배, 저, 저 어디, 어디 수, 지에 수지에 정, 저, 청, 아직까지 도착은 안는데 청주에 이세 명이 있는데, 이, 이세 명이 이, 이 시스템을 추축을 해갖고 그것이 또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하루 8시간 상담을 충분히 하게 되면, 어느 직장에 가 가지고 받는 월급보다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자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동원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는 모바일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탭에서 보게 되면 db가 막 뜨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화를 딱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떤 분야를 상담하겠다고 딱 자기가 앱에서 딱 치게 되게 되면 이 d b 가딱떠 버려요 상담 선생님들도 떠 보고 자기인데도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운세가 궁금하다면 상담자가 운세를 탁 놀리면 여기게서 화면이 운세 시스템으로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우리 표운 사람들은 오는 그 순간순간으로 상담을 하면 돼 그렇게 통신료는 전에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이런식으로 아주 획기적인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가 여러분들의 그 상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시간이 지체가 돼 갖고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천북인 탈로지를 갖고 오늘 강사 교육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강사 교육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한이다. 이 강사의 권한. 자, 타로카드는 저기서 관리를 하지만은 강사가 이 셋들을 팔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뭔지 알겠지? 자, 이 강사가 팔수 있다는 것은 자기인데 강의를 받는 사람인데만 파는 거야. 유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팔지 않겠다는 거다. 자 두번째는 이이 강의는 전부 다 유료 강좌입니다. 우리가 무료 강좌라는 것은 없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짜에 망해 갖고 나중에 어떻게 자 이, 이것을 팔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강의한 협회 협회 자기 각자 이 조직 조직원들을 이걸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협회에서 주는, 협회는 앞으로 이 자격시험제도, 자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간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협회를 운영해나는, 협회를 운영해나가는 이사진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이 협회의 요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거예이이 그러니까 이 규정이라든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구조를 하게 있는 거야. 자 여기에 회원이 사람이 이 나주 상담 시스템과 이 교육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유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하고 싶대서 해주는 장사하는 그런 방법의 우리는 이 진행은 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는 그런 상담법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요런 강사 교육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급 자격증을 부여받는지, 거의 끝나고 나면, 교육체 때, 이기서는 강사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험 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시험은, 5분에 여기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이 면제다. <웃음> 시험 면제다. 그래서 시험 면제에 우리는 강사사격제를 가, 어수 없잖아요. 그지?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우리는 자격증을 우리 하는데 이, 이거는 이급은 상급을 가르칠 수 있는 일반 운세상담 그지? 운세상담을 하는 타로마스터를, 운세상담을 하는 타로마스터를 쓰이는 상급이에요. 이. 이것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급원 상급원 어떻게 우리가 이 습회에서 너무 응? 많은 시험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면 조금 그 하니까 이 상급원 어떻게 강사의 이수증 강사를 강사들이 이수증을 첨부를 해갖고 이수증을 첨부를 해갖고 여, 여기에 우리는 자격증을 마지막 교육을 받, 이수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교육을 이수했다는 그 증명서가 없으면 이 사람은 협회에 백날 와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자격증도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어 그래서 강사 자격증은 어떻게 해? 내가 받는 것은 1급 자격증을 받는 거지만 은 상급을 가르치고, 상급을 시험을 칠산,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 이수증을 갖고 여기에 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거 소리 힐링 상담협회가 이 자리에서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 자, 타로마스 상급 타로마스터는 교육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그만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그죠? 이그만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은 자 2개월은 이론교육을 하겠습니다. 2개월은 우리는 실습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천북인 타로카드는 아주 대단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겠지만 은이 이론과 논리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될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온 거는 이제 복지 복이다. 음, 응, 총 4개월. 여러분들이 4개월 다라고 강사 자격 하면 되겠네. 그지 나도 힘들지만은 이하루 종일 강좌를 진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강좌를 지금 총 하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만일 학교 가정이라 하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의 가정이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등록금 세분해야 된다는 소리다. 이? 무슨 얘기지? <웃음> 다, 그래서, <웃음> 요건 놔놓고, 요건 놔놓고, 눌리다가.